안녕하십니까 이리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마스코트 아주 귀여운 우리 까꿍이를 위해서 오늘 특식을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베스를 잡아가지고요 우리 까꿍이 갈식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리... 오 히트 와 오우 오우 잡혔다 와 수초 속에서 오우 오우 크다 오 오우 깜짝이야 수초 딱 지나가면서 오우 털린다 와야 진짜 놀랬네 오 아, 와크 와야 오짜 되는 베스 와 이빨 너무 아픈데 와 오짜 정도 해보여요 와 제대로 물었네 스피노 베이트를 와 형님들 와 이거 너무 커서 화면에 잡히지도 않아요 제 얼굴보다 큰 베스예요 이거 보여요? 우와 대박 자 우리 토종 물고기들을 위해서 납치하겠습니다 어우 무거워 어우 돼지 우와 우와 우와 베스를 저번에 잡았는데 베스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에게 먹이려면 냉동을 시켜야 됩니다 기생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동을 시켜야 돼요 베스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 저는 한 3,4일 얼렸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녀석이요 아 이거 여기다가 놓고 넣어서... 와 엄청 많와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게 까꿍이보다 몇 배는 큰거 같은데? 까꿍. <웃음> 오늘 너 먹을거야 크게 보이니?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베스를 우리가 이렇게 갖고 왔잖아요 냉동시킨걸 이거를 녹여야 돼요 까꿍이한테 먹이려면 그래서 여기 물에다가 잠깐 담가 주겠습니다 와씨 비린 야뭐 비린내가 와 까꿍이 간식 까꿍이 간식 까꿍이가 좋아하는 베스 자 이게 베스가 이렇게 있으면 일단 살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굳이 벨은 딸 필요가 없어요 살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척추선을 따라서 칼집을 내줍니다 자, 그리고 여기 아가미 뒤쪽 또 칼집을 내줘야 돼요. 껍질을 이렇게 잡아가지고, 하루 살짝살짝 긁기만 하시면 돼요. 한입 크기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우리 까꿍이가 더 컸으면은 진짜 엄청 크게 떨어지겠데 까꿍이가 작아가지고 아쉽네 까꿍이 스시 먹을 시간이에요 스시. 꼬공. 들어오세요. 스시 먹을 시간이에요 스시. 오 먹는다 먹는다. 오 되게 잘 먹는다. 야, 되게 좋아한다. 어, 야, 되게 잘 먹는데? 도망간다, 도망간다, 먹을 거지 뭐. 까꿍이가 스시를 엄청 먹고 싶어 하네요. 온다, 온다, 온다, 까꿍이. 자, 그러면 스시를 한번 준비해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 좀 너무 크다. 까꿍이가 너무 작아요. 이게 큰 거북이면은 크게 잘라줘서 주면 되는데 좀 작습니다 우리 까꿍이가. 자, 이거 집어서 까꿍이, 까꿍이 쏘시 까꿍아, 너 플로리다에서는 이런 거 먹고 자라. 엄청 잘 먹네. 맛있어? 크구나, 잘 먹어야 무럭무럭 자라지깍꿍이 거기 엄청 정치적이야. 까꿍이 맞나? 오남뽀해남뽀해 베스 다 먹어버려 우리 까꿍이 응? 다 먹었다 다 먹었니? 다 먹었구나 간식? 하나 더 줄게 하나 더 줄게 되게 잘 먹네 오, 먹는다, 먹는다. 맛있어. 오, 전투적이야. 순시 오~ 사나워사나이 오~ 까꿍이가 배가 부른 것 같아요. 이게 우리 아직 아기 까꿍이여가지고 말이 못 먹네. 그래도 특식을 준비했는데 잘 먹는 모습 너무 귀엽네요 요거는 이제 담아놨다가 또 냉장고에 올려서 잘 녹여서 다시 우리 거북이 친구들에게 먹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고 우리 까꿍이 맛있었어? 맛있었구나 맛있었구나 우리 까꿍이 다음에 또 봐요 우리 까꿍이 안녕~~